자 벌써 오늘만 두 번째 뭔가 하다 망해서 다시 합니다 아까 뭔가를 하려고 했었는데 뭐 잘못되는 바람에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라이팅을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에 대해서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뭔가 빛이 쏟아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태양이 여기 있다던가 아니면, 이 태양이 막쫙 빛을 내뿜는데, 이렇게, 아무래도 나무가 있다 보니까 이 사이사이로 이렇게 빛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겠죠. 원래는 건물 사진을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 건물 사진은 저작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작권이 없는 이 사진으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원본은 건드리면 안 되겠죠. 가장 편한 방법은 그라디언트 툴로 스크린을 만들어준 후에 노랗게 하시면 가운데 뭐어 태양이다라고 할 만한 게 생기죠. 네, 이 방법이 가장 편하고 가장 자주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약간 다르게 원래 이거는 그 블러 복해죠 복해 복해를 만들 때 쓰는 방법인데, 은 이런 식으로 보케를 만들어줍니다. 이 정도? 만들어주고, 저 보케를 가지고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아, 뭐, 다른 게, 뭐, 이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나머지는 지워버리고 케이를 길게 늘어뜨립니다 바닥으로 위에서 보가막 성령 같은 게 내려오는 것 같죠 그리고 색상을 약간 노랗게 최대한 노랗게 하면 어우 아주 그냥 빛이 확 내려오죠 하지만 너무 뿌려면 안 되니까 여기서 약간만 해줍니다. 그럼 약간은 노란빛이 전체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감싸는 느낌이죠 까지 여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태양을 한번 넣어보죠 마찬가지 노랗게 빨간색도 넣을까 빨간색 넣으면 이상할 것 같아요 노랗게 해줍니다 별티는 안나요 이미 지금 여기도 그냥 거의 흰색이기 때문에 좀더 넓게 넣어줘도 되긴 하겠지만 그냥 요정도까지만 어차피 넓게 넣어줘도 그게 티가 안날것 같아요 그냥 하얘지기만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자 이제 이렇게 갈라지는 빛을 넣을 차례죠 갈라지는 빛은 아까 이 부분 때문에 실수를 해서 방송이 망했었습니다 그라디언트를 넣어주시고 다 칠해지게. 솔리드가 아닌 노이즈. 100%로. 그리고 색깔을 빼줍니다. 다음은 앵글. 태양이 한 이쯤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노란빛. 근데 희한하게 이걸 매기만 자꾸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럴 땐 역시 당황하지 마시고 양쪽으로 붙여주면 되죠 됐어요 노란빛이 완성됐습니다 합쳐서 스크린 뭐가 막 엄청난게 내려오죠 근데 이렇게 쓰면 너무 티가 나니까 약간 내려주고 블러로 사실상 렌즈 블러가 제일 좋다고 하긴 하는데 렌즈 블러는 이렇게 미리 보기가잘안돼 갖고 쓰기가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무가 너무 먹으면 안 되니까 나무를 선택을 해주고, 오케이. 마찬가지, 지워줍니다. 그러면 빛이 막 내려오죠? 반대인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빛이 막쭉 내려오는 것도 있고, 이렇게 파지는 것도 있고, 이 부분이 보기 싫으시면 지워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아까 그 가우시안 블러도 저처럼 이렇게 뿌옇게 주실 필요 없어요. 이런 빛이 더 필요하다 싶으시면 이렇게 뿌옇게 안 하시고 좀더 적은 값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 네, 너무 티나겠죠? 적어도 한이 정도, 예한이 네, 정도 해주시고. 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필요하신 부분 그냥 쓰시면 되겠죠 지울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라이트를 넣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있는 거죠 근데 너무 과하다 싶을 때는 뭐 하나씩 빼셔도 돼요 꼭다 필요한 건 아니니까 이것만 하나 있어도 여기서 그냥 비치는 느낌이 나긴 하죠 이건 아 65% 였구나 엄청 맑더라 이렇게 슬금슬금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우선 세이브를 해주고 이미 아까 한번 망했기 때문에 세이브 파일이 있죠 이 부분이 컬러로 되질 않더라고요 모노크롬으로 돼서 이제 여기서 약간의 뭐 색보정 같은 걸 해주시면 좀더 나아질 수도 있고 가우시안 블러터을 많이 매겨 났기 때문에 더 티가 안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보고 선택을 해야겠죠. 뭐 이런 프리셋 같은 거를 그냥 선택을 해주셔도 보이기는 보입니다. 엄청난 분위기도 가능하겠죠. 뭐 이래 이거. 하지만 저는 뭐 그렇게 이 사진을 많이 만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냥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톤만 약간 바꿔줘도 위쪽은 뭐 크게 가능하지 않네요 베팅이라도 좀 줄까 뭐 검은색 뭐 그런 느낌이네요 되겠는데, 그래도 이왕 하니까 조금만 주고, 네 빛이 쏟아지는 숲이 완성됐습니다. 비교를 해보자면, 반반 잘랐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라이트가 들어갑니다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해서 뭐 이거 이외에도 비을 넣는 방법은 상당히 많지만 가장 편리하게 넣을 수 있는 방법을 해봤습니다 그 저번에 어떤 분이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는 강의를 해달라고 하셔서 오늘은 최대한 쉽게 해봤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 입을 얘기하기 참 부끄럽지만 구독과 좋아요도 좀 눌러주세요. <웃음>